한번 드라이버 몸통으로 내리쳐갖고 만들어 볼 거야. 동티뷰, 주말에 뭐해? 보통 주말에 말이야, 기분 좋게 또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려고, 대형마트나 또 극장을 많이 가지. 그런데 이런 데를 들어가다가, 혹은 또 나오다가, 입구가 좁고 하니까 벽에도 긁히고, 기둥에 깡 부딪히기도 하고, 또 주차가 옆에 긁히고 이런 경험은 이제 가끔 누구나 한번 정도는 있지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급하게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지우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브리나켓 마트에 가서 컴파운드를 사서 무작정 상처가 생긴 부위를 진 땀이 나도록 그냥 진짜 열심히 뻑뻑 문질렀는데 웬걸 이게 흠집이 또 사라지기는 커녕 점점 흠집 부분 주위까지 뿌옇게 더 지저분해지는 거야. 진짜 난감하지. 사실 오늘 내가 이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이제 컴파운드가 만능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제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불이 났게 한번 촬영을 하게 됐어. 이 컴파운드의 원리는 흠집 주변의 도장을 갈아내서 좀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샌딩페이퍼, 사포 이게 같은 역할이지만 입자가 훨씬 곱기 때문에 도장면을 미세하게 깎아내고 옆면에 도색 알갱이까지 스크래치 안으로 흡수되면서 흠집을 가려주게 되는 게 그런 원리인 거야. 컴파운드를 사용하려면 이제 흠집이나 스크래치 정도가 컴파운드로 제거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봐가지고 스크래치 부분을. 도장면이 완전히 까진 경우는 이게 컴파운드 같고 복원이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컴파운드는 깊이 파인 스크래치가 아닌 게 살짝 긁힌 정도. 또 벽이나 상대차에서 묻은 페인트 정도 제거에는 좀 효과적이지 그럼 이제 컴파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고 내가 급하게 촬영하느라고 이 차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범퍼 하나를 떼어놓은걸 준비해왔어 차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를 연출해서 만들어보려고 인위적으로 한번 드라이버 몸통으로 내리쳐갖고 만들어볼거야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스크래치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딩을 하기 바로 전에는 도장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그 오염물이 있게 되면 2차 스크래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흠집 상태에 따라서 이 컴파운드도 요건 시중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아마 서비스로 나오는 제품인 것 같은데 뭐 굵은 흠집 제거용 미세 흠집 제거용 광택 복원용 이런 식으로 튜브에 담겨져 있는 게 있더라고. 그냥 전문가용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말고, 이렇게 그 시중에서 그냥 받은 이런 제품 갖고 한번 직접 해, 어, 해보려고 그래. 일단은 굵은 획직재고용으로 일단 컴파운드가 전문가 사용용은 뭐 사포처럼 천방, 이천방, 삼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 편하게 있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 너무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스크래치가 깊어지고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단시간에 작업을 끝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좀 여유를 갖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단계 굵은 흠집 제거용 작업을 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차분하게 부드럽게 시간을 갖고 문질러 주면 돼 이제 한번 살펴볼까? 다시 한번 깎아내고 일단 이제 굵은 흠집 제거용으로 닦아내니까 아, 이렇게 뿌옇게 그 컴파운드에 의해서 잔 스크래치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잔 스크래치를 없애야 되겠지. 근데 이 단계 미세 흠집 제거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 이건 뭐 제품 홍보, 홍보하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그냥 차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작업하는 거니까 오해 말도록 하고 아까 굵은 엘트 제고용으로 컴파운딩 한 부분을 미세 엘트 제고용으로 한번 더 차분하고 또 부드럽게 동튜브 에인하고 있을 때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 돼 스크래치 생겼던 부분의 변화 과정을 육안으로 좀 봐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어, 됐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자고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됐는데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하고 어, 아무래도 컴파운딩을 하고 나면 요관으로는 잘 파악이 안 돼도 미세하게 흠집이 생겨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도장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왁스나 코팅제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왁스로 마무리를 해,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정해진 순서대로 좀 차분하게 작업을 하면, 원하는 대로 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작업이 잘 됐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 뭐이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컴파운드 사용법을 잘 몰라갖고, 무턱대고 무리하게 힘을 주고 막 벅벅 문질러갖고 오히려 손상 부위가 커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 근데 오늘 내가 한 대로만 정해진 순서대로만 차분하게 작업을 하면 손상 부위가 완전하게 좀 복원이 될수 있으니까 동투뷰도 이 방법 제대로 숙지를 해놨다가 혹시라도 뭐를 상처가 생기거나 스크래치가 생기면 이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해. 날도운데 고생했다 동투뷰.